국토교통부가 GTX c 노선 정차역 추가를 민간사업자가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난 5일 국토부가 GTX c 노선 추진 일정과 사업방식 등에 대한 간담회에서 정차역 추가에 대해 민간사업자 측이 결정하도록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역사는 일단 기본계획에 있는 10개 역사를 기본으로 제안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역을 그 제안할 수 있도록 할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국토부에서는 기존 그것만 하고, 나머지 네. 추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그 사업자가 이제 선정할 수 있는 네. 그런 방식으로 간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런 방식을 가려고 네. 하고 있다. 그런 방식으로 우와. 검토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차역 추가 부분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는 이유는 투자 방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당초 GTX 신호선의 투자 방식을 위험 부담형 민간 투자 방식, 즉, BTO-RS로 추진을 검토하다가 이번 간담회에서 BTO 방식으로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이는 GTX-A 노선의 사업 모델과 같은 방식입니다. BTO-RS는 민간 사업자의 손해의 일부분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에 반해 BTO는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건설한 뒤 정부의 소유권을 양도한 후 일정 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BTO 방식은 수요에 따라 수익률이 변할 수 있어 BTO-RS 방식보다 사업자의 위험부담이 높습니다. GTX 신호선의 정부 건설 보조금은 전체 비용의 50%입니다. 이 보조금은 기본계획에 담겨있는 10개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추후 정차역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측의 수익성을 고려해 국토부는 수익성 높은 지역에 역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사업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가 수익성이 낮다면 무리해서 정차역을 추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GS건설과 보스커건설, 현대건설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들은 정차역 추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측은 수익이 확실하지 않은데 무리해서 역을 추가하기보다는 10개의 역의 상황을 보고 추후에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정차역 추가의 향방은 민간사업자 측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정차역 추가를 요구하는 지자체들은 민간사업자를 설득해야 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MB 경기채널 조종우입니다.